지구 백만 종 이상의 생명이 털에 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푸른 별 하지만 이별의 지금 멸종이기에 놓인 동물이 1만 5천 종 이상 존재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린 행동해야만 한다 그아이이름이 남도겸이구나! 뉴 프로젝트! 스타트! 으악! 으악! 넌 선택을 받은 거야! 이 지구를 지키는 정의의 수호자로! 레이디는 제대로 에스코트해야지 함부로 l 면 쓰나요? 뭐지? 고, Nintendo e s c 야! 고마운 마음을 담아 확실히 보답해 주겠다냥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재주를 갈고 닦는 것이다 난 나를 뛰어넘고 싶어 어서오세요 카페 뮤뮤 그리고 우리들의 아지트 에일리언을 배수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